윈도우 10 업데이트 중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ap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윈도우즈 서비스 서비스 중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 시장 유형을 사용하나 적용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 요 밑에 7일동안 업데이트 이시 중지가 있습니다 7일동안 중지 할수 있습니다 클릭 자, 7일 위에 달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12월 2일까지 업데이트 중지할 수 있습니다. 3주 정도 최대에 중지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12월 2일까지는 업데이트 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게 귀찮다. 구글 검색창에 업데이트 러커라고 검색을 합니다. 위에 부분 소르덤초 o 고 RG 클릭 자 이런거 아니에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블록커 이틸리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를 누른겁니다 클릭 이런거 아닙니다 누르지 마세요 해당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끝나면 이걸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Ctrl J 여기 단축키 나오죠. Ctrl J Ctrl J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폴더를 눌러서 다운로드가 된 폴더를 연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WB의 압축풀기를 누릅니다. w i n 윈도우즈 업데이트 불록 압자에요. 닫기 자, WB 더블클릭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가 32비트면 이걸 누르고 64비트 컴퓨터면 이걸 누릅니다. 마우스 검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세요. 자, 업데이트 끄고 싶다 클릭 적용 업데이트 안되고 있습니다. 끝! 컴퓨터 들어가서 윈도우 즈 서비스 그 다음에 설정에 윈도우 업데이트 일시중지하고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이거 한방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싶다. 이때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데이터 활성화 누르고 적용 방패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끝!